어? 못봤나? 못봤나 본데? 형님들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만명을 받았다! <웃음> <웃음> 예, 형님들 앞으로 사랑해 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 형들이 안전바 해줘 알았죠 형들? 사랑해요 형들 고. 아 천원우원 또 딸버링 힘네라고 천원우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오른은 수학나가면 솔퀘 나요? 그러면 안돼요 야호우! 리 바텀 미드의 정글러다 그럼 오늘은 만원? 오케이 오른 상대로 가면 솔퀘 당하나니까 주도권 사라져요 오른은 약해라고 착각하는데 오른은 강캡니다 라인전 라인전 상상이세요 오른 특히 클레드 상대로 잘가요 오 천재 지렸는데? 오, 지렸는데? 야, 가보실? 러시 러시 스트림 아, 아. 러시 스트림. 러시 스트림. 그러니까 러시 님이 그분 그닉네임 뭐였더라? 기억 안 나네. 하이하이. 반가반가. 하이. 나이스 투 미추투. 후 이즈 더 러시? 아울 팀? 나우? 에코 러시. 아. 하하. 미스터 험블, 오호, 아, 아이, 사기치네. 아, 사기치네, 진짜로. 납소사. 뭔 느낌 있는데, 아트록스? 하는 게 상당히 느낌 있는데. 그거 설정할 수 있어요 한번 누르면은 그거 하게 할 수도 있고 오늘 어, 아트록 상당히 느낌이 있는데? 하는게? 그러니까 아트록스는 보통 그 하는 플레이의 여하에 따라서 진입각이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하는데 알았어 알았어 에코네? 근 에코 보통 파밍만 하잖아 W 쓴다고? 자 오늘도 그러면 한번 아... 다이브 안될텐데 다이브 하고싶다 머리줄 잘해야 돼요 제교좀 해놓긴 했는데 붙었거든요 여기. 아나 이거 집가능게 나갈 것 같은데. 이번 턴은 그냥 집을 잡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맙쇼 샤. 맞아요. 거지 마요. 라인 천천히 밀고 에코 여기로 붙을 각이라 글레드는 이게 진짜 좋단 말이야 다이브를 치다가 각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나오면 그만이라 그 다이브를 마음껏 연습할 수가 있어요 클레드 기도지 기도해야죠 요즘 탑에서 캐리하려면 세트나 오른 해야죠 오른도 기도긴 한데 세트같은거 해야지 저 원딜 혼자 잡고 막미니 차이 많이 내긴 했는데 10개 차이나네 뭐야 미니언 이렇게 차이나는데 돈 차이가 이렇게 밖에 안나? 집을 늦게가서 그런가? 싶나? 에이스 또놓쳤죠아 근데 여기 너무 살이 는데 이거? 노잼 썩나 깔걸 어이고 잠깐만 이 쎄한 느낌 뭐야 이거 아, 오케이, 오케이. 스마트키 안 돼있네. 이게, 제가 방송 끄고, 칼바람을 좀 자주 해서, 간혹 그 설정이 풀려있는 경우가 있거든? 나한테만 때려주라. 대포 먹었나? 먹었네. 일부 미년 좀 놓치라고. 왜냐면 내가 앞에서 비비다보면 얘가 나한테 스킬 쓰겠지? 어? 못봤나? 못봤나 본데? 스킬이 아! 안돼! 네이스, 신드라, 아 신드라네, 소라카 짱. 아암 네이스, 킬 두번 못맞혀도 이기는 상성, 이거 뭐냐고 아 좋아요, 야호 따라가야죠 네이스 아 맞아, 그때 클레드 뺏겨가지고 미드 걸렸는데 어디갔니? 클레드 난이도는 저티어에서는 쉬워요. 저티어에서는 쉬운데, 그 사람마다 그 벽을 느끼는 지점이 있는데, 그 벽이 많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워낙 챔프가 거시기에서, 임무는 쉬운데, 중급 때 힘들어, 고급 때는 뭐더 이상 할게 없고. 중급 때 힘든 것 같아. 임무는 쉬운데, 중급 과정 밟을 때 약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. 에코 4렙인데, 응? 아니요, 고수. 아 이거 열심히 밀어볼게 일단 가볼까 나이스 오늘 느낌이 좋아 오늘 느낌이 좋아요 왜 네, 우리 스킬을 배울 때도 어 초심자 코스가 있고 중급자 코스가 있고 최상급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거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았을 때 초심자때는 코스가 일자여서 일자에다가 경사도 가파르지 않아서 되게 그 재미를 볼 수가 있어 그 꿀맛을 볼수 있는데 중급 때는 초급에서 약간 중급으로 바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코스가 S자로 바뀌면서 동시에 가팔라져서 그 난이도가 갑자기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예를들어 뭐그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 난이도를 근데 뭐 중상 아니 상중하로 나누는 거 말고 상상중중 하하로 나누실 때 하에서는 하의 하일 정도로 입문이 쉬운데 중에서는 중의 상일 정도로 그 중급 구간에서 그게 어려워요 이러면 이해가 되나? 어, 어떻게 뭐? 어. 이런식으로 보면 될것같은데 게임 터졌죠? 느낌 좋다고 하면 그 다음에 꼭 안된다고? 안돼 오늘마저 느낌 안좋으면 나 진짜 롤접을것같아요아 진짜 어제 고민했다니까 그냥 그 뭐지 솔랭 플레이어로서의 그런 거 접고 그냥 탑 상대법이나 라인전 그런거 알려주는 그냥 그 정도로만 진짜 할까, 나 어제 나 고민 많이 했다고. 솔랭, 씨. 망할 게임 아니냐, 진짜? 오늘 영상 봤어요? 나 어제 본캐 솔랭 한거다 줬어. 그래. 응? 어픈인가? 어라, 민현아 안 쳐놨는데. 아니 근데 이 사람 왜 타고산 갔어? 원래 그거임? <웃음> 원래 원래 그거임? <웃음> 아니 방패 왜 방패 갔어? 쉬쉬해서 가봤다고? 잠깐만, 이제, 아 아. 아. 아. 으으으게이게 아 빠르게 으으으어더 빨리 들어가으 자. 자. 아 좋아요. 아 힘들어. 네이스.